CPU는 세 가지로 분류하면 제어, 연산, 기억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제어와 연산으로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CPU는 인간의 뇌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억이 되기 때문에 CPU는 전체가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가 하는 일이 기억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눌 때는 제어 연산으로 나누고 굳이 세 가지로 나누면 기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기억 장치의 속도를 한번 볼 건데 가장 빠른 게 CPU입니다. CPU에 들어있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 가장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cpu 에는 많은 자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오냐면 기본적으로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cpu 는 엄청나게 빠르고 주기억 장치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CPU는 주기억 장치에서 정보를 가져오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캐시 메모리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CPU가 일단은 캐시 메모리에 있는지 자료를 확인해보고 자료가 있으면 빨리 자료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없으면 느리지만 주기역 장치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CPU의 제어에는 크게 두 가지를 외워 주시면 됩니다 명령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 이두 가지를 외워 주시면 됩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명령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또는 번지 같은 말입니다 번지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연산에는 세 가지를 외워 주셔야 됩니다 가상기, 보수기, 누상기 이렇게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가상기는 한자로 더할 가자를 써서 더하기를 해주는 게 바로 가상기입니다. 그 다음 보수기는 더하면 뺄셈이 되는 수를 보수기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 5와 숫자 3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숫자 5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쓰지 않죠. 어떻게 쓰냐면 이진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0, 1, 0, 1 이렇게 적으면 숫자 5가 되죠. 어떻게 된 거냐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입니다. 그래서 2의 0승은 숫자값이 1이고, 2의 1승은 숫자값 2고, 2의 2승은 숫자값 4가 되죠. 그 다음 2의 3승은 8 입니다. 이제 1이 있는 값에 4하고 1이 있는 1하고를 더해주면 5가 됩니다. 이제 3을 보시면 3은 이 진수로 0, 1, 아, 0, 0, 1,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 2, 4, 8을 적어주시고 1이 적혀 있는 값만 곱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 곱하기 4는 0이고 8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에 2, 1 곱하기 1에 1을 더해주면 결과가 3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더해서 빼기가 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5 빼기 3을 해서 결과가 2가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이제 1의 보수라는 것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1의 보수는 뭐냐면 1과 0을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0, 0, 1, 1이 1의 보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과 0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0은 1, 0은 1, 1은 0, 1은 0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1의 보수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실제로 더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0, 1, 0, 1이 오라 그랬죠. 0, 1, 0, 1 더하기 1, 1, 0, 0을 해 주겠습니다. 이제 더하기를 해주면 1에서 0을 더하면 1, 0에서 0 더하면 0, 1에서 1 더하면 0이 되면서 한자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1에서 1을 더하면 다시 0이 되면서 한자리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 자리를 다시 한번더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올림이 발생해서 이제 0, 0이 됩니다. 이거를 1, 2, 4, 8로 자리값을 주고 0 곱하기 8은 0, 0 곱하기 4도 0, 1 곱하기 2가 2가 되죠. 그 다음 1 곱하기 0은 0이니까 이 결과값이 2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보수를 취하면 더하게 했을 때 뺄셈이 되는 수가 만들어집니다. 누상기는 연산결과를 기억하는 걸 누상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어장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랬죠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 레지스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만 알면 커마 2급에서는 다풀수 있습니다. 제어장치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로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를 기억해 줍니다. 다음 중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메모리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게 레지스터입니다. CPU의 기억장치로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이 캐시 메모리. 그 다음이 주기억장치입니다. 이 순서를 외워두시면 문제를 풀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맞죠? 운영체제의 시스템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하는 아이는 레, 지, 스, 트, 트, 리 라고 합니다. 옛날에 다치마와리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입니다 운영체제는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하는 아이를 레지스터리라고 합니다 중앙처리장치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제어, 연산, 기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는 장치의 이름이 레지스터였죠. 그다음 연산에는 세 가지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요렇게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제어에는 명령 레지스터,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 요렇게 있었죠. ALU는 연산 장치를 ALU라고 합니다. 탄술 논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CU는 컨트롤 유닛이라 그래서 제어 장치를 말합니다. 그 다음, 레지스터는 기억을 담당하는 아이죠. 이제 SSD는 최근에 하드디스크가 크고 시끄럽고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게 SSD입니다. 얘는 보조 기억장치고 CPU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서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하드디스크는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와 주 기억 장치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차이점은 주 기억 장치는 실행 중인 걸 기억하는 게주 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실행되는 걸 기억하느냐 실행되지 않는 걸 기억하느냐를 가지고 주기억 보조기억을 나눕니다. 주기억장치에 크게 세개가 있습니다. CPU에 들어있는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그리고 주기억장치 요렇게 세개를 주기억장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를 크게 주기억장치라고 말하면 CPU, 캐시, 주기억이고 짧게 말하면 주기억장치는 DRAM을 말합니다 일단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이 없고 실행되지 않을 때 쓰는 아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CPU가 줄여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서에 들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하드웨어에 입출력을 전담하는 장치로 속도가 빠르다 라고 했는데 하드웨어에 입출력을 전담하는 아이는 채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돼서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 라고 합니다. 가상 메모리의 가짜가 거짓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보조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가 아닌데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가상 메물입니다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빠르고 보조기억장치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는 실행 중인 걸 기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게임이 만약에 4기가를 차지하는 게임이라고 하면 4기가가 있어야 게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2기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게임을 못 돌리죠. 이럴 때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해서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입니다. 중앙처리장치에서 사용하는 임시기억장치로 메모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 가능하다. 맞죠?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였고 그 다음이 캐시, 그 다음이 주기억장치였죠. 가장 느린 게 보조기억장치입니다.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산 결과의 임시 저장. 결과를 임시 저장하는 것은 누산기죠. 그 다음 주소의 색인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레지스터를 법용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주기억 장치보다 저장 용량이 적고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가장 빠른 거죠. 2번이 틀렸으니까 답이겠죠. 캐시 메모리가 두 번째로 빠른 거고 가장 빠른 건 레지스터입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용량순도 됩니다. 속도 순서가 그대로 용량의 순서입니다. 가장 빠르고 용량이 가장 작고, 두 번째로 빠르고 두 번째로 용량이 작습니다. 세 번째로 빠르고 세 번째로 용량이 작습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가장 느리고 가장 용량이 큽니다. ALU는 연산 장치를 말합니다. 연산 장치에서 연산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저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2번만 틀렸죠 기억니언에 해당하는 장치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CPU는 주기억 장치에서 자료를 받아 온다고 했죠 근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캐시 메모리를 둬서 일단은 캐시 메모리에 먼저 들러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캐시 메모리는 여기에서 생략을 한 거죠. 이제 기억에 보면 ALU 뭐라 그랬죠. 연산장치죠. 누산기, 가산기 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ALU가 들어있는 건 연산장치죠. 그 다음 명령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랑 프로그램 카운터, PC가 들어있는 건 제어죠. 그래서 기억에는 연산, 니은에는 제어가 들어가면 정답입니다. 1번이 답이겠죠. 마지막으로 CPU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제어, 연산, 기억 요렇게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어 장치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산 장치에는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번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를 기억합니다. 속도 순서는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가장 빠른 게 레지스터, 그 다음이 캐시, 그 다음이 주기억장치, 가장 느린 게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캐시 메모리 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게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 SSD는 최근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서 따로 적어놨습니다 SSD는 주 기억 장치가 아니라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장치가 SSD입니다 SSD의 장점은 전기를 적게 먹고 충격에 강하고 소음이 작고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SSD는 다 좋은데 단점 딱한 가지는 가격이 비싼 겁니다.